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었다 잘할 수 있을까? 넌 지금 충전이 필요해 대학 입학이 꿈은 아니었는데 내 꿈은 뭐였을까? 넌 지금 충전이 필요해 정말 친했었는데 이제는 자주 못 보겠지? 좋은 사람들이 그립다 넌 지금 충전이 필요해